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밈이란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장면이나 인상 깊은 장면들을 2차 창작물 또는 패러디물로 제작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밈들은 간단한 이미지를 시작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던 밈들은 앞서 말했던 파급력 덕분에 사용된 노래와 짧은 장면만 봐도 그 장면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젊은 세대에서 밈을 활발하게 사용한 만큼 게임 안에서도 이런 밈들이 존재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게임 속에 존재했었던 레전드 밈들 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더빙만 들어도 바로 떠오르는 밈을 시작으로 게임에 등장했던 장면들을 개그로 승화시킨 밈들 까지 네티즌들에게 떡밥을 던져줬던 게임 속 재미있는 장면이나 유행 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프라이프는 밸브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fps 게임으로 신선한 연출방식과 혁신적인 게임 디자인을 보여주며 그해 50여개의 게임상을 휩쓸 정도로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게임에서 무슨 웃긴 유행어가 있냐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프라이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유저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그 당시 해외 게임들은 한글화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아 이런 대작 게임들을 한글로 즐길 수가 없었는데요 넥슨에서 하프라이프의 스팀 버전 출시와 함께 한국어 더빙을 통한 현지화를 진행하기로 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화가 마무리되면서 영어로 게임을 즐겨 답답해했던 유저들이 드디어 한글로 핫프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런 설렘도 잠시, 한글 버전으로 게임을 즐긴 유저들은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방해하지 말아줘. 9 0분 전에 테스트실에 와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고드는, 나는 지금 좀 바빠.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되잖아. 어, 정,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돼. 유저들은 국어책을 읽는 듯한 더빙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성우가 납치협박을 받는 상태에서 억지로 녹음을 했다는 루머까지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스토리의 핵심적인 장면에서 이런 몰입감이 떨어지는 더빙을 마주하게 된 유저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이게 뻘하게 웃겨서 실소를 터뜨린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순식간에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게임을 좋아했던 유저들 사이에서는 레전드 밈이 되어버렸는데요 아무런 상황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때 이것만큼 좋은 밈이 없었기 때문에 하프라이프의 병맛 더빙을 조롱하며 수많은 패러디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되잖아 어? 정,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해당 밈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스타크래프트2 공허의 유산 캠페인 에서도 관련 업적을 만나볼 수 있었고 웹툰 이말년 시리즈에서도 이 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작은 완벽한 한글화라는 기대로 시작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된 하프라이프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밈을 기억하는 유저들은 bgm만 들어도 그때의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한 액션 RPG 다크소울은 수준 높은 레벨 디자인과 묵직하면서 섬세한 전투 때문에 하드코어 유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게임성과 더불어 다크소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게임의 난이도는 일반 유저들이 적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게임과 별개로 하드코어 게임하면 다크소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난이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 죽음을 맞이한 유저들은 캐릭터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지겹게 보게 되면서 죽음하면 다크소울의 사망 연출을 떠올리며 밈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수를 하거나 가벼운 사고를 당하는 상황에 다크소울의사망연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 가볍게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는 장면 바로 다음에 상황이 끝났다는 식으로 다크소울의 사망 연출을 사용했었는데요 점점 더 유명해지면서 플스 메인 광고에도 해당 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돈 없어 죽겠는데 세탁기, 청소기 안 사면 그만이지 하... 그 돈으로 플스나 사면 되겠다 그치? 정신 차려! 다이아! 아, 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아! 일부 고인물 유저들은 다크소울을 하는 똥손 유저들을 두고 유다이안과 만나는 미연식 게임을 하고 있다며 그들의 실력을 조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유저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풀스 광고는 다크소울을 알고 있는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수백 번 유다이를 만났던 똥손 유저들은 그때의 악몽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수많은 밈들이 탄생했지만 이 밈만큼 유명한 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저들에게 아주 짧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안겨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Nope. 해당 영상은 팀포트리스2라는 게임을 좋아했던 유저가 올린 영상으로 9초라는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졌지만 유저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살펴보면 엔지니어 캐릭터가 멀리서 뛰어와 화면 앞에 서는데 안전모가 뜬금없이 허공에 떠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처럼 멍하니 앞을 보던 엔지니어가 노비라는 짧은 대사를 내뱉고 목이 길어지며 안전모와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유저들은 노비라는 찰진 대사와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되지만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엔지니어 를 보고 알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사용된 노비라는 말을 잘못된 상황이나 무언가를 실패하는 영상 뒤에 사용하며 영상에 대한 재미를 증폭시키는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각종 패러디물과 합성 짤방들이 생기면서 처음 올렸던 이 원본 영상은 1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게임을 잘 모르는 유저도 알수 있을 정도로 레전드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테라는 블로그에서 개발한 MMORPG 게임으로 2011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까지 수상한 완성도 높은 게임이었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게임이 아닌 유저들의 채팅이 하나의 밈으로 자리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테라는 휴먼, 엘린, 바라카 등 총 7개의 종족이 존재했었는데 종족마다 특성도 있고 외형도 달랐기 때문에 유저들이 자신에게 맞는 종족을 선택하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7개의 종족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족은 엘린으로 귀엽고 깜찍한 외형 때문에 테라의 마스코트라고 불릴 정도로 유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몬스터와 비슷한 우락부락한 외형 때문에 유저들에게 천대받는 종족 바라카가 있었는데요 바라카는 고대 거인족의 후예라는 설정으로 거대한 등치의 중후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생김새와 다르게 순간적으로 자신의 HP를 풀로 채워주는 종족 특성까지 있었지만 보이는 외형 때문에 바라카를 기피하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미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엘린 유저가 바라카 유저를 지나치며 모빈지 알았네라는 채팅을 치는 짤방 때문이었는데요. 짤방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엘린 유저가 바라카 유저를 보고 몬스터인 줄 알고 공격을 했는데 공격이 되지 않아 유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이 실수했지만 왜 저렇게 생겨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 짜증을 내며 채팅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을 하다가 유유히 사라지는 엘린의 뒷모습과 씁쓸한 마음으로 엘린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바라카의 모습은 유저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이 짤방은 게임을 좋아했던 유저들에게 순식간에 밈으로 만들어졌고 각종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가며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에서 등장했던 못생기거나 몬스터같은 캐릭터들을 상대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며 장난치는 유저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이런 못생긴 캐릭터들을 선택했던 유저들은 좌절했고 유저인지 알면서도 저런 멘트를 치는 유저들을 보고 끌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디는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에서 인도 문명의 지도자로 등장했었는데요. 게임에서 현실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며 다양한 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간디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로 영국 식민지 통치 시절 비폭력주의를 주장했었는데요. 운명이라는 게임 자체가 평화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루트도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며 간디를 주제로 다양한 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디와 관련된 대표적인 밈은 외교를 하기 위해 다른 지도자와 만나 물물교환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순순히 금을 넘기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대사를 치며 선한 얼굴로 다가와 유저들을 상대로 공포 외교를 펼쳤습니다. 간디하면. 폭력주의 키워드를 떠올렸던 유저들은 이런 공격적인 모습의 간디를 보고 크게 당황했고 태왕간디, 간디스칸 강개토대왕 같은 별명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게임 안에서 간디를 적으로 만나게 되면 외교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수틀리면 해폭탄을 날려버리는 모습도 볼수 있어 이런 상반된 모습에 재미를 느끼는 유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밈들을 보게 된 유저들은 도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저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 밈때문에 문명을 구매하고 의도치 않게 타임머신에 탑승해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에 등장했던 레전드 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짧은 상황 하나만으로 유저들에게 큰 재미를 주고 이렇게 밈으로 활용된 장면들을 보면 게임이 주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